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집중해서 나무 내 네, 신봉 장 나무 오숨쉬고 네, 신봉이야 숨쉬고, 신봉야, 숨쉬고. 아. 그래가 딸내미 살리겠나 아이고 게 딸리네 어? 신이 와야 되지? 니네 인간을 띌라이 이게, 어, 나무짝대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목소리> 팔 끊어질 것 같지? 어, 어. 다리가 말을 안. 당연하지. 어, 다리에 니네 근심 다 붙여다니고, 온갖 거다 해가지고, 네 마음속에는 니만의 네 허주신, 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거, 딱 넣어놓고, 음? 그러니 한번더뛰고 저, 저기 옷 있지? 음 저거를, 어, 니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봐. 이걸 들어봐. 어, 그거 들고 놀아봐. 이제는 뛰다가 멈추면 저 조상 옷 있지? 한복을 네.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찝어봐 네. 어. 아, 딱 들고 어. 기분 좋지? 어, 딱 들고 이거는 어. 기분 좋지? 내가 우리 김씨 제자 어. 모음주 대감되고 예. 어? 모음주 장군되고 한점 보면 내가 또한번와 네. 겁나는 게 없다 인생 네. 어? 그래서 네. 내가 누구냐? 네. 어? 오빠자 되고 네. 어? 그지? 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천도를 해주고 네. 식구들 닦아준다 해도 네. 내가 네가 너무 불쌍하고 네. 어? 내 마음에 네. 안심이 안 되고 네. 그러고 누군가가 신굿을 하든 네. 이 오빠를 장군이라고 네. 자꾸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아, 아, 그러니까 니는 모르지만 이게 맞으면 이게 떨리듯 아, 표시를 준다 니한테, 그지? 네. 그러니까 니는 내 말을 듣고 몸으로 표시하면 돼. 네. 그래서 나를 장군으로 해주니, 네. 어,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네. 음, 한쪽은 원대가라고 천도하고, 네. 한쪽은 신이라고 이름 짓고, 네. 내가 불선이, 네. 어, 장군이라 도와달라 하고. 그래서 해못 갔던 거 오늘은 이렇게 닦고 가고 네. 내가 뭐라도 네. 지켜줄 게 없을까 네, 네 마음에 네. 어 그거 해봐도 소용없다 네. 어 빌어봐도 네, 네 명도 다못 살고 가니 신도 없다 네.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네한테 줬다 네. 네. 어 그랬던 거오빠자 오늘은 닦고 갑시다 네 닦고 갑시다 네, 어. 닦고 갑시다. 닦고 갑시다. 어. 어. 네 마음속으로 네. 그래 다지못 어. 가고 있을 거 그래서 네가 너무 불쌍하고 응, 막내로 태어나가 네. 그렇다고 오빠가 뭐 네한테 해준 게 있겠나 어 그래도 네. 형제자도 보니 네. 불쌍하고 네. 네 사는 것도 어, 네. 아빠비말 못하고 네. 친쟁이라 기댈 데 없고 네. 어, 오빠가 살아 있으면 그래도 네 말이라도 들어주고 네. 네한테 힘이라도 대줄 걸 하는 마음에서 네. 내가 와서 네. 그래 했던 거 어, 동생아 미안하다 네 가슴에 맺힌 거 나도 풀고 너도 풀고 어, 너는 건강하게 잘 살아라 어, 그런, 응, 그런 마음으로 왔다 어, 자 풀고 갑시다 자, 놀아 놀고 밖으로 던져 음. 이 마음에 누가 생각나? 이거 어, 잡는 어. 순간 아버지가 생각나. 그렇지. 어. 어. 따라따라 내따라. 어. 예. 따라따라 내따라. 예. 음. 꽃 같은 내딸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네.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네. 아버지 돌이 다 못하고 네. 아버지가 심한 줄 알았지 <웃음> 책임도 못 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막둥이로 태어났는 거 네. 내가 못 키워서 어니 네 해주 네. 해달라는 거다못 네. 해준 게 미안해서 어 그래서 오늘 이 정성에 내가 잠시 왔고 네.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왕래하면서 네. 힘내라고 네. 네. 어 했다 오늘은 네 아픈 것도 닦아갖고 네. 네 근심. 네. 음. 닦아가자고 내가 오고 네. 이제는 없다 하지만 믿고 살아라 조상도 이렇게 있고 네, 어? 신도 계신다 네, 어? 신이 없는데 네. 네. 네 몸에 이렇게 네 옷을 든다고 놀노한다고 놀아지고 네. 그지? 이 옷을 드는 순간 기분이 좋고 네. 뭔가 풀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저 딸에게 손녀들 네. 바람 드는 거 아버지 가시는 길에 네. 조금을 닦아 갖고 걷어갑시다 네. 예. 누으신 것 같아. 아, 색동조골인가요? 모르겠네. 어. 아.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좋지. 네. 어. 누군지, 그래, 누군지는 몰라, 니가. 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어. 근데 좋아요? 어. 네. 자,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웃음> <웃음> 내가, 니를 어, 사랑하는 네. 어, 귀신 돼버렸지. 네. 어. 그채씨 가정에 시아버지 형제분 네. 청춘 가고 네. 어 갔던 아, 조상이 네. 이렇게 아무리 와도 네. 우리도 좀 풀어달라 와도 니가 네. 모르니 네. 내가 이쁘다 우리 집 며느리치고는 진짜 예쁘다 좋다 네. 왕래하듯 이채씨 가정 조상입니다 아, 청춘의 일찍 가준 조상이 아, 네. 니야 이쁘다 좋다고 왔습니다. 아, 어, <웃음> <웃음> 근데 그게 해가 되어서 아, 어 저기 내손녀고어 네. 따지다 보면 이렇게 된 게. 니가 술도 한잔 먹게 하고 에이, 내가 청춘에 다못해본걸 자해를 통해서 에이, 나가서 내가 좀 했다 그래서 미안했어 에이, 에이, 어, 오늘은 사죄하고 에이, 에이, 이 옷, 주는 옷, 옷 한벌 받고 에이, 지구식상 하고 오늘 에이, 갈라고 에이, 에이, 어, 그래 에이, 이제 채시지 다놀았으 이제 가야지 그렇지 <웃음> 에이, 그러니까 에이, 채시지 없다 하지 말고 에이, 어, 너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자손을 놓고 사는데 에이, 조상이 안 오겠냐 에이, 어, 어. 저그 애기들 찾아오고 그니까, 네, 네. 조상은 끝이아니다 <웃음> 선인은 끝인 줄 알지만, 네. 어, 조상은 네. 혈손 타라 자,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 너는 네. 응? 네. 도망을 갈 수가 없다. 네. <웃음> 명심해라고. 아, 감사고 가자. 어.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삼촌자 오늘 실컷 푸시고, 네. 다채식아정 올라가세요. 네. 하시고. 딱 들고, 어. 누가 왔을까? 누가 이렇게 조상님도다 모시고 오고, 우리 집에 안 좋은 것도 닦아가고, 딱 썼어. 어. 애기야, 어른 같아. 아까 뛰는 게 보니까. 응, 기 같은. 애기 같지? 어, 어. 어. 어. 남자애기, 여자애기. 어. 칼을, 흥었으니까, 응. 남자애기 같은. 어, 남자애기. 그걸 어. 뭐라 할까? 동작. 그치. 어. 어. 동작 맞으면, 오방기 흔들고, 방울도 흔들고, 왔다는 표시를 줘야, 응. 엄마가 알고, 어. 그래서 칼 들고, 네. 우리 집안 좋은 거, 쳐내주고, 네. 엄마 이때까지 그래도 안 미치게 하고, 네. 저 누나야 안 미치게, 해. 어, 다길안 빠지게끔 지켜왔던 게 나다. 네, 어, 이제 말 들을 거야. 네. 말안 들으면 이제 국물도 없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이만큼 느끼게 해주고, 아, 네. 보여주고, 네. 어, 그렇지 동자야. 네. 그래서 한편으로 화가 난다. 네. 지금 네 마음에 네. 어 이렇게 해줘도 네. 어쨌든 내일 되면 또 꼬지 네. 그거 뭐였지? 네. 이렇게 할 엄마니까. 네. 어. 이제 안 그런데 동자야. 네. 동자 안으면 엄마 이제 맑게 해주고, 네. 어, 엄마 많이 지킨다고 애썼다, 네. 엄마 기도 많이 한다 하니까, 네. 어, 동자가 인도해서, 네. 할머니 집안 기도하고, 네. 그래서 맑은 전기 갖고, 네. 엄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고, 네. 용기 주고, 네. 어, 니네 도수를 어떻게 쓸지는 차례차례 알려줘. 그럼 네. 엄마가 다른데, 네. 그렇게 할 거지? 네. 응, 알았어. 네. 오반기두개 뽑아봐. 네. 네가 나무를 이렇게 돌려, 눈 감고. 눈 감고 마음 속으로 어 잘못했다고 잘 따라가겠다고 자이 벌려라 눈 뜨고 이제 응. 그래서 어 이렇게 네. 동서남북 길문에서 이건 신이야 네. 신명에서 칠성에서 길 열어서 명이여 주마 공덕삼천 네. 많이 드려라는 뜻이다 네. 기도 많이 해라 자한개더눈 감고 돌려 음 응. 응. 음, 그렇게 하면 네 소원 하는 대로 이 가정에 안정 주고 갖게 하는 일다문 열어 주겠다. 너의 정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 뜻이다. 어, 수고했다. 잘했어. 열심히 한데. 어? 이거 이대 복구 빨리 와서 도와 이거. 자 오늘날에 이렇게 채식가는 김시명다 다, 네. 다 조상은 한 당에 다 한을 풀고 원당에다 원을 풀고 극락갈자 극락가고 시안갈자 시안가고 네. 다공 닦을자 공을 닦을 때 우리 제자 몸수라고 이렇게 조상이 많이 왕래를 했다. 니네 몸수를 풀어보니. 알든 모르든 생각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이렇게 조상의 왕례를 했으니 니네 몸에 오늘 이렇게 다풀수 있었고 제자 몸주니까 영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그래서 이가정 명당의 조상의 왕례 하면서 허주허신 없을 것이며 아기잡기가 없겠느냐 이 정성 끝에도 이 징소리 듣고 풍물소리 듣고 왕례하든다원한기들이 있으면 다 물려내고 이가정 명당에애군액살다 제껴서 다 윤시제도 신장이 원력으로 이가정 명당 살해 살 수가 들어갑시다 자, 오늘날 세시 네. 가진 김시명당 네. 이렇게 운액살 몰아내려 들었으니 이 가진 명데 동토살 제껴주고 네. 상문주당살 뺏겨주고 네. 오늘날에 그래도 우리 아들 자손한테는 이 신의 애병살 아플 리 건강으로 몸 상할 리 어디 수술할리 아니면 사고가 나서 뭔가 몸이 포적 받을 리 큰 사고 없도록 맞고 가자 그러시고 우리 대주님한테도 대주님한테도 드는 거일신의 고병살 애병살 오늘 닦아주고 아끼자끼 드는 거 물려줄 터이니 제자의 상자에 백일정서 잘 들여라 어. 어. 어. 그래서 오늘 이가정 명당에 동수남부네가 빈다고 빌면서 네가 했든 안했든 따라갔든 안갔든 선왕에 자꾸 조상이 메이는 격이고 어. 네가 선왕을 푼다 뭐 어떻게 조금 조금씩 빌었던 끝에 선왕이 자꾸 메이고 선왕고에 걸린 거 오늘 이렇게 길문 열어 동서남북 문을 열어서 조상은 조상 조성 갈 길로 가고 신명은 날여서서 이가정 명당에 명가복을 주시고 우리 이가정의 명당에 제자는 공덕삼천드려서 동서남북 길문에서 이건 소원성취 아들딸근심하는거 도와줄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네. 이만큼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장하여 채식하진 김심명당 신명에서 길을 인도하여 우리 제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